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알파 코인. 어, 이걸로 생각지도 않았던 돈좀 벌게 해 주려나? 어, 어, 라는 주제로 한번 어,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 최근에 그 출금에 대한 지연 문제가 상당히 이슈로 그 올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알파 네트워크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어, 기대치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죠. 어, 그래서 2차 출금 관련 영상을 올리고 나서 3차 출금 요청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좀 빨리 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좀 보려고 하는데 자 과연 이제 출금이 이제 뭐 앞으로 이렇게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이제 시각에서 좀 보는 겁니다 어, 알파 네트워크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매 어, 진행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어, 현재 그 자측 그 레드박스에 보면 어, 542,553개 중에 어, 이제까지 1543개를 어, 팔았습니다 전체 1.94%를 팔았고 현재 추가적으로 0.016달러만큼이 추가적으로 더 팔렸네요 5개 정도더 팔렸네요 어, 현재 지금 아울리 어, 시간별 이제 그 가격 기준으로 보면 0.0034918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가치로 보면 이제 4.35원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 출금이 어, 잘 이루어지고 어, 가격도 이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어, 이 전체 채굴량을 모두 다 판매를 하게 될 경우에 어, 벌어들이는 수익은 이 정도가 됩니다. 어, 하나로 236만 105원 정도가 되겠죠. 어 상당히 무시 못할 어, 돈이긴 하죠 개인적으로도 어 알파넬토크 최고를 한게 2021년 어, 4월 부터인가 그때부터 제일 처음에 초 어, 이제 어 그때부터 이제 최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약 어, 2년 가까이가 지금 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어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어, 그래서 알파 네트워크를 그러면 지난 한 달간 어, 알파엑스체인지가 나오고 나서 이제 판매를 시도를 해본 한 26일 동안 진행을 했는데 어느 정도 수익이 났습니까 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어, 이더스캔의 어, 데일리 그 입금 현황입니다 어, 여기 해당 똑같은 동일 지갑 주소로 해서 지금 이렇게 입금이 됐습니다. 2.2 달러 그리고 14 달러, 10.9 달러 이렇게 입금이 됐는데 어, 이날 1차 출금 시도를 하고 나서 2차 출금에 걸린 시간이 약한 3주 정도가 딜레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는 좀 어,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이그 2차 출금 때 출금을 하고 나서 관리자가 언급한 말 말은 이더리움 어, 출금이 좀 지연이 어,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이것이 며칠안에 이제 해결이 됩니다 라고 하고 나서 이제 3차 출금이 어, 4일만에 이제 이루어진 셈이죠 어, 예전보다는 빨라진 셈이긴 하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usdt 테더코인이 입금이 된건 27.64 달러 가있고요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판게 이제 11.36 달러 해서 대략 한 39달러 정도를 이제 판매를 한 셈이죠 이렇게 이제 모았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출금이라고 하는게 관리자 말처럼 이제 해결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이 될까 자 지금부터 어, 데이터 값은 여기 해당 주소 이 프롬 값 어, 해당 동일한 지갑 주소로 저에게 입금을 해준 이 트랜잭션 값을 가지고 만 분석한 값입니다 어 재단에서 또 여러 개의 이제 그 컨트랙 주소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고 저는 저한테 지난 한 달간 이 똑같은 어이 발생된 어그 인풋이 된이 시점부터의 데이터 값을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어 알파 네트워크 입금 전송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유저 어 알파 재단으로 입금을 한 거죠. 구매를 하기 위해서 입금을 한 것이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자, 알파 네트워크 일자별 유입된 입금 내역 현황입니다. 자, 어, 알파 엑스체인지가 나오고 나서 이제 첫 시작은 아주 미비하게 시작을 했다가 10월달에 이제 어, 2,800달러까지도 돌파를 했지만. 어뭐 출금과 관련된 하튼 지연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쭉 떨어지죠. 어그 파강을 하기 시작하고 어, 10월부터 해서 좀 전진적으로 오르다가 다시 이제 어좀 입금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어, 4,424 달러가 1월 5일 고점을 찍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그 이제 트랜잭션 주소를 가지고만 데이, 한, 한 주소를 가지고만 본 값입니다. 자 그러면 어, 입금된 총 양은 어느 정도까? 해당 지갑 주소로 입금된 내역은 47,010달러 정도가 입금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어마어마한 양이죠. 어, 대략 하나 기준으로 한, 한 5천만원 정도가 된 것이고. 그러면 이 입금 내역이, 어,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 어, 이제, 어, 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어, 이게, 얼마 정도의 그, 이제, 어, 어느 정도의 총 거래 건수가 발생이 됐을까를 보면, 총 366개의 거래 건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 지갑수로 보면은, 동일 중복값을 제외하고 나면, 170건이 이제 지갑수가, 어, 확인이 돼요. 자, 근데, 이 중에 보면, 어떤 고래 세력이, 어,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해당 지갑 주소로 이이 그, 프롬값이 이 주소로 어, 해당 동일한 지갑 주소 제가 출금을 받았던 주갑 주소로 이 주소로 입금된 내역이 약 어느 정도냐면 9719달러가 입금이 된 거죠 어, 전체 20.7% 정도의 차지가 합니다 그래서 이한 사람이 전체 20%를 그냥 차지한 셈입니다 특정 고래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어, 판단됩니다 어 반대로 그러면 알파 네트워크에서 유저에게 출금해준 내역은 어떻게 될까? 어 해당 한개 주소로 이제 보는 일자별 유저 출금 내역입니다. 어 10월달부터 해서 1달러 수준으로 아주 미비하게 어 테스트 개념으로 진행했겠죠 다들. 그리고 952달러를 시작으로 해서 이때가 정점이었고 현재는 지금 어 출금 지연이 되고 있다가 지금부터 다시 이제 재개가 되는 모습입니다. 어 이것은 이제 출금을 해준 내역은 해당 지갑 주소 한개 지갑 주소에서는 5,483달러가 출금을 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 거래건수는 456건이고 어, 동일 데이터값을 빼면 어, 총 386개의 유저에게 지급을 해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좀이 데이터값에서도 어, 한 세력이 가지고 있는게 좀 눈에 띄는데 해당 지갑 주소를 가지고, 어, 이, 아니, 이, 제, 이, 제가 출금 받은 이 지갑 주소에서 해당 유저에게 출금을 해준 값이 900달러입니다. 어, 그래서 이한 사람만으로 16.4%가 차지를 하는 셈이죠. 그래서 한 세력에게, 어, 크게, 어, 이제 지급을 해주고 있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어, 알파 네트워크의 최근 공제에 보면 최근 그 이제 공제가 이렇게 났죠 그 최근에 200만 달러의 거래량이 이제 늘어났다 200만 달러만큼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 대비해서 크게 어, 상승을 하고 있다 어, 보다 많은 이제 세력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라 얘기를 하지만 어, 앞서 데이터에서 이렇게 봤듯이 그렇게 크게 어, 어, 많은 어, 양이 이제 오고 가고 있다라고 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 단지 그냥 어,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 값은 이한개 주소 값에 대한 어, 데이터 값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한개 출척 값에 대해서도 이 정도의 이제 매수 매도 세력이 이 정도 바뀌는 되지 않아서 앞으로 출금이 과연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어저께 알파 네트워크가 이런 공지가 또 있긴 있었습니다. 지금 알파 네트워크는 어, 세 번째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면 ANC라고 하는 이 코인으로 상장을 어, 할 것이다. 그래서 어, 알파 네트워크 팀은 상장하기 전에 따라야 할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지금 2단계에 있고 더 많은 투자자와 새로운 강보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 알파 네트워크를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확장하는데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3단계가 이제 백서상으로 보면 3단계가 되면 풀 마이닝이 종료가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때는 엑스체인지에 이제 상장한다라고 이렇게 멘트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어 그러면서 알파 네트워크의 프로젝트의 진행이 느리다고 느낀다면 그냥 불만이 있으면 채굴을 어 중단을 하고 나중에 채굴자들에게 어 현금으로 따로 구입을 하시던지 아니면 3단계에 즉 우리가 이 코인이 상장이 되고 나면 그때 거래소에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어, 상당히 좀 세게 멘트를 날리고 있네요 자 어째됐건 뭐 출금이 일단 어, 뭐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출금이 되고 있어서는 다행이긴 한데 이게 보다 보편적으로 어, 출금 요청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빨리 트랜잭션이 일으켜져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익스체인지에 어, 제 정식 상장을 하기 전에 어, 이 보다, 보다 좀 많은, 어, 높은 가격으로 이제 좀 거래가 이루어지길 개인적으로 희망을 해봅니다. 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긴 하고, 아직까지는 알파네트워크가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어, 지금 출금이 될때 그냥 빨리 그냥 받아놓는 게 낫지도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